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4월 1일 공공시 딱 됐습니다 이제 싹 모아둔거 다 풀어볼게요 이번에 풀거는 동료 소환수 탈거 요거 3개 골드로 뽑기 모은거 이거랑 지금 이벤트 수정 1강짜리 제가 3개를 준비했거든요 이거 3개 그리고 하이라이트로 전설석 도전 지금 빛나는 영어석 정화수 20개 준비했거든요 뭐 실패해도 확정 한 개를 봐줄 수 있으니까 제가 안전 장치까지 마련 해놨습니다. 일단 목표는 언제나 영웅 동료. 일단 희귀가 없네. 아이씨. 희귀가 없잖아 영웅 동료가. 그거랑 전설, 전설 두 개, 두 개면 좋다. 딱 전설석 두 개면 좋다. 탈 것. 자 일반 35개. 일단은 컬렉션 되는거 없고 3 5 0이 아직 남았겠네 오케이 다 탕진했고 다음은 소환수 소환수 31개 와 소환수가 별로 없는데 오늘? 다음은 동료. 아. 들어가기 전에 골드를 한번 더 사고. 혹시 시창나니까 좋아. 아, 내가 재물이 될수 있는 거네? 아니, 월 내가 다못 쓰는 거고. 내가 밑에 깔아 주는 재물이 될 수도 있는 거네 이거 아니 3월 1일날 진짜 되자마자 우르르 나왔거든? 여기 시스템창에 영웅이 자 일단은 소환수가 영웅도전 할수있으니까 오늘은 탈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가자 아 뭐야 하나 또 있네 자 11개 갑시다 코로 방송 보면서 할까 두 분은 일단은 오늘은 특이하게 대각선을 열어야지 오케이 희귀 한개야 열아 열한, 열한 개서 한개 제발 한 개네 아 저번 달하고 다르다 저번 달은 잘 떴는데. 자, 다섯번 다시 이번에도 지그제그 오케이! 또 한개! 오! 두개! 좋아좋아좋아 좋아. 돌아라 돌아라 중복! 중복 중복! 오케이, 중복 그 와중에 또 그리핀 <웃음> 그 와중에 또 그리핀 <웃음> 어, 희귀 그리핀 우리 비둘기 <웃음> 마지막 도전 마지막 희귀도전 자 여기도 떠라! 번개 아 이건 안 뜨네 깨비어이또한번더 뭐야 한번더 되네 마지막 라스트 라스트 희귀 도전 아니야 이게 번개 칠하고 이제 외쳐주면 뜬단 말이야 이게 가끔 저런 <웃음> 아, 일단은 몇개 남았냐. 어, 세 개, 영웅 도전 된다. 아 이거 한달 모았는데 영웅 도전 하나 되네? 공짜로. 크, 좋아요. 다음은 소환수 갑니다. 아, 희귀 덟번 밖에 안 되네. 아. 가자. 삼각형으로, 해, 삼각형으로. 여기 오케이 한개오두개오 좋아 좋아 다음 지그재그 오와 또 와야 소야 소환수 대박이다 소환수 대박이다 좋았어한번더 갑시다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안 치네 아, 안치네. 아. 마지막, 마지막, 빠바방 응지막야 이거 황지야 이거 세개 중에서 어떻게 고급이 뜨냐 아, 참. 일단은 몇개냐 3,4,5 마지막, 개네와 일단 막한 번씩 도전 되겠다 자 다음 제발 지 아, 제발 지막마 영웅,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마지 아이작, 아이작 한개 사야지. 김료 아이작 사고. 아, 제발 희귀, 희귀 중복, 희귀 중복. 제발 가자, 희귀 중복. 아니, 차를 없는 거 떠라. 없는 것도 없는 거. 전투로 오르게 오케이, 없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멜로디도 또 없는 거, 없는 거. 아싸, 아 없는 거. 전투로 하나, 전투로 챙겼고, 제발. 전투력 전투력 전투력 아이거 N이 보이는데? 아... 아 마지막 제발 번개 빡 뜨지 않네 아... 아, 이거, 아 이거 뜨면 아 이거 뜨면 중복인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오 전투력 오 700? 오 뭐야 800? 900? 904 상승! 와... 전투력 올랐으면 됐지 뭐 얘가 사냥토벌이고 방어력 명중이 올라가네 사냥 아 사냥 좋지 사냥 좋아요 사냥을 여기 네임드 나오는 자리에 보내면 되죠 자 이제 모아놨던 상자를 까겠습니다 이제 아 일반 두개오 어, 이게 나오네? 어 뭐야? 어, 뭐야? 이게 이게? 이거 희귀야? 아, 일반 희귀, 일반 희귀, 일반 희귀 해서 일반이 나오네. 젠장. <웃음> 사람 농락 농락 오졌고. 다음 거는 어, 이것도 희귀 있네.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희귀 고급. 에, 희귀? 아니지. 아, 역시 상자는 일반 상자야, 일반 상자. 여기서 내뭐 나오는 걸못 봤어. 셋다 일반. 응, 음, 셋다 일반. 오, 고급 지금 9 명이에요. 오늘 좀 화, 어, 오늘은 좀 화력을 못 받았네. 아, 다 일반이야. 아, 이것도 다 일반이네. 다음 동료, 아 이건... 고급이라도 떠라... 어떻게 싹 딸리반이냐? 10개가 진짜 빡치네. 이거... 아, 아쉽게도 아 이번 달도 나오지 않았네요. 아, 내가 탈 것은 희귀... 신, 신규 신 희귀 말고는 다, 모, 다 모았구나. 그러면 소환수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소환수... 10회 가자... 오.. 어? 좋... 좋아. 오늘은 소환수 지그재그로 잘 나왔으니까... 한번 더 지그재그! 안 떴고. 마지막. 오, 용웅 들어있어. 용웅이 들어있는데. 안 뜨네. 야, 저거. 야, 좀 나올. 아, 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네. 어 아, 검은 문어. 검은 문어. 아, 검은 문어로 존버해야 되나 까야 되나. 왜냐면 여기 팔찌 완장이 나올 수 있... 있을지도 몰라. 팔찌 완장이. 근데 나 방금 깠는데 파란색만 나오더라. 일단은, 만 이천 개쓰니까 10회만 딱한번 해볼게요. 와, 만 이천 개, 싫어야 검은 좋아. 하나. 검은 문어, 이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오케 딱 열개만 응? 됐지 열개? 여기서 은하수가 나와야 되죠? 다섯개씩 가봅니다 응..대양 nope. 응 대양, <웃음> 응, 대양. 와싹다 대양이네 휴, 장난하나 <웃음> 산맥도 안떠? 핫 에에에 네, 영웅 없구요 아 10개 아주 사이좋게 싹다대양이네요 이런. 하기 위한 밑밥이었다 가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2강에 가자 두개 둘 중에 하나는 되겠지 둘 중에 하나는 12강 가겠지 뭐야 한 번에 성공했어? 대박이네